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나 화면을 안 보여주고 있었구나 우리 시청자들한테 응 음, 맞지 맞지 맞지 소리만 여러분 쌉플 하실래요? 마크 쌉플 어때요? 방송 근데 켜자마자 나락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요새 방송에서 나락이라는 채팅 안 올라오면 좀 허전해진 거 알아요? 오빠 시청자들이 하도 나한테 나락 나락 그래서 제 시청자들 <웃음> 모함하지 마세요! <웃음> 제 시청자들 약간... 우리 시청자들 모함하지 마세요! 네. 어? 재민이님 아, 오셨는데? 아뇨 아직! 아니.. 오셨는데? <웃음> 아니 나 TP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웃음> 잠깐만. 저, 잠시 깐만 못했어. 저 유령이 돼버렸어요. 잠시만요. 이야. 역시 아이돌 옷차림. 아이돌이 아이돌이. 아이돌. 와. <웃음> 아, 아이돌이 옷차림이 왜요? 나 이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 완전 무슨 시골 농장 일하는 사람인 것 <웃음> 같아. 좀 별로다. 안녕하세요, 광수예요. 안녕하세요. 광수하고 아, 아, 살았어요. 어 아, 반가워요, 광수씨. 논밭에요. <웃음> 재민이 님은 지금 제주도세요 아네아 네. <웃음> 아, 진짜로요? <웃음> 진짜? 이거 지금 이거 있어요. 있어요. 맞아 맞아 알아. 제주도, 제주도 여행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지금 아 진짜로? 아 하겠다. 반갑습니다 <웃음> 이것 때문에 <웃음> 아예 네. <아빠가 웃음> 제주, 죄송해요 저희가 저희가 제주도 지금 뮤비 촬영하러 갔네 <웃음> 아유 혼자 없어 얘 아니 근데 저 이거 나린이 온 김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h가 나리니한테 요즘에 자꾸 접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야 아, 아 진짜, 아, 아, 아, 진짜 그거... 너무 싫어 와 아, 진짜로 너무 싫어 진아 진짜 너무 싫어요 아니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저한테 8시 반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안했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어머. 그 8시 어요안했 그거... 너도... 회수, 그것만 얘기를 했어요 어요 아니 그거는 했어 안 했어 그거 예, 계속... 예, 아니 그러면 대답하세요 했는데요 오! 오! 오! 아저 정말 이런 사람이랑 같이 못 하겠네요. 아, 아 추진님 죄송한데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 어 저런다니까요. 뭐 아무것도 아, 안 했는데 질투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리님, 나리님 꼴이기 싫어요. 꼬리 꼬리가 싫어요. 아나 싫어. 아, 약간 아, 약간 그리웠다 이런 반응. 약간 다들 날 경멸하는 이런 반응. <웃음> 뭐야 즐기고 있어. 아니. 즐긴다니까 저런 거. 광대신가. 어, 나쁘지 않아 지금. 그런가봐. <웃음> 왜 나오라고 한 거야 H는? 아 그거 아, 영상 하나 드릴게요. 이거 영까지 준다고? 아니 그거 아니에? 아, 엄청 앱네세요 그거 진짜. 아네 따르고 아, 엠넷이 그냥. 나쁜 놈. 아, 나쁜 놈. 엔타이타이 아로. 저. 헨로 제가 뭘 했습니까? 아가뭘 <웃음> <웃음> 했습니까? <웃음> 어. 여성분에게 8시 반에 나오라고 했었죠? 맞아요, <웃음> 전연시아 아, 안에 여성분을 불러요. 합방하자고. 음. 아이돌 인증 헨타이. 합방하자고. 합방 아. 와, 이게 언론에 무서웁니다. <웃음> 전체. <웃음> 나린님, <웃음> 저랑 사귀실래요? <웃음> 저랑 연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 어머. 아, 인간이에요? 가야겠다. 아, 연고보단일고가 와, 전... 이런 거 <웃음> 충격적이네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가지고 컨텐츠 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웃음> 영상은 혹시 본적 있어요? 재민이 혹시 본적 있어요? 아네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린이는 혹시 본적 있어? 본적은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은 일단 특수 능력을 하나씩 주어지고요 그 능력은 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리를 정해야 돼 직접 침대 위치를 우리가 정하는 거라서 여기에서 이제 침대 꺼내고 여기서 번호표를 뽑게 되면은 그 번호표만큼의 블럭을 줄 거예요 여기 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블록을 연장해가지고 자기 침대 위치를 정하는 거야. 하트비트님 혹시 업데이트 내역이 있나요? 저희? 어. 어. 신능력 몇개 추가됐습니다. 하트님 무슨 처음 들어봐. 목소리 개좋아. 좋지? 어. 근데 나린이가 시사님이시네요? 보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좀... <웃음> 나린이가 좀 흘리네. 흘려. 저야 <웃음> 이런다니까요. 저 방송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열다섯 번 찼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 능력을 한번 뽑아보죠. 능력 말아보겠습니다 말해도 되는데 그냥 비밀로 하는 게 좋지 일단. 네. 음. 나도 뽑아야. 스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야못 뽑았어. 카래도 빨리 말만. 아빠 말하더라 아씨. 말 하더니 말 하더니 말 돌려치겠네. 아니 말 해달라고 나한테. 능력은 다 뽑은 거야 지금 다 뽑은 거야 능력은? 네. 어, 그럼 혹시 나랑 바꿀 사람은 없나요? <웃음> 어. 저요. 저요. 아, 저요. 저. 저. 음. 음. 음. 음. 누구? 누구? 누구? 저요. 저요. 저요. 그러면 이거 같이 던져서 응. 먹어 먹어. 저 잠깐 시청자들이랑 회의 한 번만 하고 가야 돼요. 그그 아. 일분만 마이크 끄고 잠깐만 생각도 해보고 해보고만. 예예 아. 예, 예. 그래요. 돌려주세요. 예, 예. 돌려주세요 예. 캐빈님. <웃음> 돌려주세요. 도대체 예. 무엇이길래? 뭐 너무 돌려주세요, 좋네요 빨리. 아예 그렇게 고루 가져가는 게 어딨어요? 아 그래 나 이거 나왔던 능력이니까. 해보자. 그래. 형, 이거 좋은 것도 왜 버렸지? 어, 아, 또 뺏겼다. <웃음> 아, 돌렸다 또 뺏겼다. <웃음> 와 이. 두 가지로 이해야겠다 이제. 저기요. 이게 더 좋을 아니요. 수도 있어. 어. 아 노란색 주세요. 아 노란색 겹치냐고. 가져가진 것 같더라. 노란색. 주세요, 아 빨리. 노란색 겹치네. 아, 주세요. 아 진짜. 아 칙칙하잖아 칙칙해 갑자기 춘식이 생각나네 보라색 가져가. 아 오빠. 오빠는 얼굴도 노란색인데 노란색 하면 되겠어요? 야. 내가 더좀더황큼하던야 게... 누가 들으면 얼굴 누렇게 뜬줄 알아 어? 황달걸린 줄 알아 그러까 <웃음> 어, 나랑 어. 좀더 어울리지 뭔 쇼리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블럭 아, 저부터 아니. 뽑을게요 저 7번 나왔습니다 저 7번 16개 16개 나왔네 와우 아 이거 근데 이거 한개 뽑는 거 맞아요? 아니한개 아, 한개 뽑는 거 맞아요 맞아. 한개 뽑으면은 뽑은... 여기 밑에 글럭이 4번 있어요 4번 뽑았지 그... 지금 4번 뽑았으니까 어... 여기 4번 밑에 16개 가져가면 돼. 응. 여봐 지금 재민이는 딱 알잘딱 하자나라고 <웃음> 하려고 랬는데 아니네 왜? 에? <웃음> 둘이 같이 저러고 있네 또 잠깐만 어디로 가 가시죠 가신다는. 아 오케이 가시죠 이거 탈락하면 마이크 꺼야 되죠 그런 건 아님 아! 아! 아 큰났다아 아, 지금 다들 나린이를 노릴려고 <웃음> 아니 왜 나린이한테 왜 그래 아니 왜요 저 아무 말 안했는데 <웃음> 네. 알았어 아, 그냥 아 그렇구나 해. 이거 확인 어, 안심 알았어, 받으려고 그렇구나. 하지 마세요 음. 너한테 아 그래. 진짜 <웃음> 시작해 야 시작해. 빨리 시작해! 어, 그래. 어 그래요 오늘 앙큼 폭스네? 앙큼 <웃음> <안큼> 폭스 앙큼 <웃음> <안큼> 폭스야? <웃음> 연민이왜 이렇게 귀여워졌어? 아하하 <웃음> <웃음>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뭐야? 우와 난다! 먹어 먹어 먹어! 난다! 야 근데 걱정하지 마 저거 착륙 되게 어려워 내가 해보니까 물론 랜덤이에요? 아니면 하피지님이 일부러 어. 주시는 거예요? 완전 랜덤 나한테 밀랍치랑 약간농스 깎인구리게란을 왜줘 아니 지금 만 내가 멘탈 공격 당했어 <웃음> 와지키 좋다 야, 근데, 그걸 했네? 진짜 맨... 그걸 바로 거벅이지도 않고 저거 응. 내가 맨날맨날 맨날 나린이 방송 갈 때마다 훈련시키거든 뭐야? 염비야 염비야 아 염비야 아, 아, 아, 아, 아, 그냥 착륙한 것 뿐이야 아내 아, 침대에 손이 가는 걸난 봤어 아니야 아니야 오해야 야 실제로? 표현이 이상하잖아 내침대소리 가는 거아 <웃음> 진짜로 안돼, 아, 이건 뭐야 블럭 블록... 아, 환자로 못봤거 아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게 조합이 가능한 능력자가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중에 음. 아, 능력은 어떻게 써요? 능력 어떻게 쓰는지 책에 안 써있었니? 음. <웃음> 안 읽음 책에 안 읽음 써 있는데, 아니 읽었어 원래? 안 써있었어 어 책에 그거 원래 써있어 써 있어. 야 여기 핫피디 있어 거짓말하면 안돼야 여기 핫피디 <웃음> 있어 아니, 아니 여러번 같이 봤어 우리 시청자들도 같이 봤어 읽어봐 지금은 아까 떨어져가지고 책이 없어졌어요 에라이, 에라이. <웃음> 진짜 아 진짜 내가 너 억울한데? 에라이 아, 아, 아, 어. 아 우리 시청자들 알려줬어 아아 아, 그거야? 아아 아, 그게 방금이구나 미안해 미안해 안그렇게 미안 아 진짜 내가 너 억울한데? 에라이 아, 아, 아, 아 우리 시청자들 알려줬어 아, 아 그거야? 띠럭이에요? 띠럭이에요? 어 뭐야? 미안해 미안해 안그렇게안그렇게 안 미안해 뭐야? 잘못했어 그러지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조, 우리, 조, 우리, 우리, 우리 우정을 리우 지키자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목소리> 맞아 맞아 기억을 잠깐 잃었어 <목소리> <목소리> 아, 미안해 잠깐 <목소리> 기억을 잃었어 <목소리> 내가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당연하죠 믿고 있어요 당연하죠 아 선생님 아 예예 아 예예예 아, 진정해 우리 포크를 해봐요 어 그죠? 왜제 쪽으로 오셨죠? 왜제 침대를 파괴하려고십시오 시험에? 저는 재민님의 팬클럽 회장으로서 <웃음> 여기 이제 수문장을 담당하고 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아, 언제부터? 뭐, 여기 배드워즈 한점 뭐, 재민이 팬 애칭 뭔지 얘기해주세요 어 민순이들 민순이를 텔라피아네 민순이 뭐야? <웃음> 민순이 누구야? 민순이 뭐야 누구야? 아니 지금 형왜 이렇게 웃기지? 어? 아, 그거 거. 괜찮은데요? 어, 어 나중에 참고 좀 해야겠는 걸? 안녕 민순이들아. 의뢰 그래 받습니다. 죽이고 싶은 자가 있는 사람. 저요 저요 저요. 어 누구죠? 기수 아, 말로 해야 되나요? 기수 말로. 우리가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기수 <웃음> 말이 아니라 그냥 온건 뭘까요? 아 죄송한데 제 이름 그만 불러도 너무 아 캐빈. 캘빈아... 아, 저분 자제 좀 시켜주세요. 자꾸 저 부르시잖아요. 저 그래. 요 좋아서 그런가봐. 아니 왜 여기로 오시죠? 아, 어, 관광 왔습니다. 아왜 예, 놀랐습니다. 뭐, 무슨 무슨 일이시죠? 여기는 그 아이돌, 그 재민이님이시고요. 아예 예. 아네 아순 아네 순례공경 왔습니다. 아 순례공경이시군요. 왔습니다. 아예 여기는 아, 네. 아 여기 공연장이 아직 없어가지고 다음에 와주시겠어요? 아! <웃음> 야 진짜 비명인데 이거. 알았어 돌아갈게. 진짜 비명. 죽었지 않나? <웃음> 진짜 비명인데? 어 오지마 너 사날 어. 거야. 아 이게 또 엔더 드래곤. 또 사날 거야. 또엔 드래곤.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근데 지금 조용히 하피디랑 빗소리랑 뒤에서 크고 있는 것 같거든? 어 그러게 빗소리랑 하피디 뭐 한다고 한 마디도 안 하고 어? 너는 아니. 술 취했니? 어 어. <웃음> 발낄 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말해요 <웃음> 어, 아, 말걸어 드릴까요? 오늘 좀 아니요? 아, 또또 시작. <웃음> 아, 여기 h 치님 집이에요? 예, 예. 이게 들어갔지. 어? 야, 이거 뭐야? 누군가 아이템을 빼앗아 갔습니다. 뭐야, 이거? 야, 어, 열 잘하시네. 소매치기 있어. 소매치기. 그룹질 당이시군요. 아, 잠깐만. 아, 님이세요? 아, 너, 아 너, 잠깐만. 너, 이거 소위가. 재민인데 목소리 이거 잠깐만. 너, <웃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귀야. 돌아갈게요 혹시 돌아갈게요 돌아간댔어 나 돌아간댔어 당 물건이 여기들 파괴수 요아 잠깐만 저 뒤에 봐봐 어더 강한게 와버렸네 아이고야 아 이거 뭔데 근데 어, 당신이 흘린 아이템이 이 파괴수 생선알이 맞으신가요? 어? 어 그거 맞아? <웃음> 아 그거 뭐야? 아. 어떻게 가져갔어 이거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겠군요 돌려드리겠습니다 어, 어. 아, 아이 아이 야! 안돼 아난왜 때려? 아, 안돼 제발 제발 제발 저리 꺼져 아, 아. 어, 케빈님 네. 좀더 힘들게 해줄까요? 아니요 아 아니요 무서 아니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요 저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제가 더 힘든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저 이대로가 좋아요 어, 돌려드렸습니다 예예 <웃음> 예. <웃음> 사크하게 사신 보답이에요 이런 생각을 어. 해 안녕하세요 아할일 하세요 할일 하세요 아할일예아 예. 아, 저기 아절때린게할 아, 일이었군요 아예예예아아아아아아아오 예. 복수 간다 H야 잘좀 해봐 이제 땅들이 다 넓어졌잖아 아. 어어어나 계속 어? 나갈 거? 잘하셔야 될듯나 계속 날 거야, <웃음> 계속 날 거야? 어, 연비야 자 가만둘게 아어네도라이트 곡괭이 있는데 이것을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연비야 우리 좋은 교우지도어 근데 진짜 그럴지도 몰라 어 아니 너가 내편 되잖아? 그럼 나 무적이야 절대 안 죽어 어 맞네 내가 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훅 가는 거지 아 무지한 하트 미트 하트 미트랑 빗소리에 싸운 거안 아니 나 뒤에 뭐가 내렸길래 날파리 새끼 쩔고 아니 제법 고간 거였는데 굳이 하지만 연비가 H의 이름을 쓴다면? <웃음> 오. 그렇게 우리 사이를 어. 갈라놓으려는 사람? <웃음> 아메 어 날파리 새끼 나한테 아, 나이 파리새끼라고 아. 하는데 연비야 어? 어. 그럼 내가 한번 갈까? 가야지! 오케이 아, 하트비트 어 갔잖아! 어? 어. 참 가라! 하트비트! 하트비트 지켜줘! 하트비트! 어. 하트비트! 어. 쟤, 쟤, 쟤 겁나 못 날아 근데 <웃음> 아야! 어디 가냐? 뭐하니 쟤는 아야! 뭐. 아니야 이거 하려고 이냐사 뭐야? 이냐사 이녀석. 어. <웃음> <미술이> <웃음> 이녀석. 이 이녀석. 이 이녀석. 이녀석. 이녀석. 이이이이이이녀이녀이이녀이녀이녀이녀이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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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케빈님? 왜 안보이냐? 체케빈 살면 나 아래서 뚫냐? <웃음> 너 거기서 나와라 나 지금 네더라이트 국경이 있다 아 어, 예? 네더라이트 국경이 있다 나 지금 간다 후리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리 오지. 어? 어? 아 안돼 안돼 안돼 빨리 나가 어떻게든 빨리 나가 나가야 돼! 탈출해야돼 빨리! 안돼! 잠깐만 <웃음> <웃음> 살아! 살아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 영원히 살아 여기서! 적적하시죠 혼자. 아니 저 어, 뭐야, 길이... 잠시만. 하나 더 있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편입니다. 아 이제 당신이 저의 동생인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같은 편입니다. 아아 아, 동생이면 뭐. 예예예 아, 예, 예, 예. 저 잠시. 아, 예그 집에. 해야지? 놔두고 온게 있어서. 아유 여기, 여기 많이 뚫렸네. 근데 저거 용 음, 저거 없애주시면 안 돼요? 너무 시끄러운데 제. 너무 시끄러. 그래, 저희 집 아무도 안 가는데 없애줘 그래요. 그럼 저 어차피 여기 있는 거.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웃음> 그럼 안져드롱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안져드롱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쁘죠? 네. 감사아니다제아이템좀 그만 좀 뺏어가세요 뭐 오. 좋은 게 있다고 자꾸 오 복죽 뺏어가면 못나나요? 어나 복죽 어디갔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뭐야? 아, 어나 복죽이.. 없... <웃음> 하필디 <하핏이>? 복죽이 없었어 어야야이 카운터다 이거 복죽을 뺏어갔어 어, 폭격이 어? 없어졌어요 엔더다 엔더드래곤 지금 터졌어요 어 잠시만요 아니, 제 자유의 몸이 데어렸다 야, 깐만잠깐야 엔더드래곤, 엔더드래곤 날기 새끼고 엔더드래곤 날자다 엔더드래곤, 엔더드래곤 원래 블록에 닿으면 그블록다 사라져 큰어 절대 오로 끌리면 안되겠다 아 이상한 거 보내지 마시고 아니 내 편은 없어? 아니야 안돼! 트로 유인해, 너 때문에 비어로 유인해, 어 잠깐만 나 어떻게 해너에트로 유인해, 엔더드래곤 트로 유인해, 라고 이런 미친문나 아, 어떻게? 에너 무슨 에너야문에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너 때문에, 너때문 뭐야? 근데 왜? 아니, 아, 에이지 죽었어? 에이지 누군데? 죽었어? 아니 엔더 드래곤이 갑자기 뒤통수를 진짜 <웃음> 뒤에서 바로 나타났어 어땠어? 아 아. 아, 아 뭐야? 어, 야, 어 뭐야? 내가 쳤 내가 쐬 쳤는데 왜 내가 맞아? 당연히 자기가 쏠 때도 공격적인 몸은 어, 맞아요. 옆에 있어서? 허? 옆에 있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 몰랐어 가지고. 아, 저게 저거구나. 아, 놀래라 어, 어째로 어떻게요? 오류 죄송해요. 아, 자! <목소리> 안 돼. 이러면 <이러난다>! 안 돼. <목소리> 아니. 그럼 날 때릴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섬겨 볼 생각을 했었어야지. 섬겨 볼. 야 섬기래. 섬기래. 우와. 어, 어, 어? 나 지금 보 하는데. 아, 가세요. 막아 줘. 나이스. 어, 좋아. 여기서 이제 철커 어. 데미지 타고 탈출. 아나아야 어? 아, 어. <웃음> 어. 어, 근데 엔더 드래곤이 탈락 시켰어 나리 니. 이거 잠깐만 이거 재민이들. 대... 하트비트 구도 갈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만 있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꾸 어! 나에게로 왔었어? 어데스노드데스노드자 오지마 하트비트 아표지판 없잖아요 표지판 없을 것 같냐? 지금 보이는 나의 것이 무엇으로 보이냐? 어. 잠깐 어, 어, 빠, 빠질게요 <웃음> 빠질게요 <웃음> 빠질게요 일단 둘이 싸워 어? 뭐? 뭐? 둘이 <웃음> 싸워 아니지. 아니 지 왜냐면 나는 위에 지금 엔더 드래곤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나 이제 제가 지켜줄 거 같거든?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는 아니, 이걸 않고 미인계라고 하기로 했어요 미인계라고 몰라요. <웃음> 미인계. 근데 어. 연비님 왜? 그 하트비트님이 표지판 뺏어주면 죽여버리겠대요 연비님 빨리 살래요 와 아니, 일단 하트비트부터 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바로 하트비트부터 가는 거야? 정확히 <웃음> 표지판 어, 뺏기라고 어, 저한테 기적말을 보내주셨어요 연기야 표지판 없는데? 이거 내 집에 표지판 두게 내가 꽂아놨 <웃음> 내가 표지판이 없을 것 같니? 오, 이번엔 진짜 없지 않을까? 내가 다 모아놨거든 어 근데 쟤또 내려와 <웃음> 쟤또 내려와 이렇게 한 다음에 연비 쪽으로 가면은 연뭐 연비님 뭐, 표지판 뭐, 없어 확인했어. 아, 연비 쪽으로 가면 우와! 연비님 표지판 없어 확인했어. 와, 어, 알려준네 오! 뭐야, 뭐야? 이 새끼가. 뭐야, 깜짝이야. 이 여자 제가 한 손으로도 할수 있다고? 네아 이게 e m p l 판이다 o p i e 아휴 난 자! 짜... <웃음> 저리 가다! 아 쟤꺼가 저기까지는 철저한다고! 아 저거 무지하게 멀리 날아오더라고 괜찮아요 표지판 뺏었어요 아 어, 표지판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괴물이 처단해주세요 아 괴물이 준비다 아, <웃음> 갑니다, 갑니다 내 표지판이 없을 것 같나? 없음 내가 이 메토리 확인함 어 있다! 혼자가. 상자가 네개가 있는데요? 아니, 상자 안에? 아니, 아 진짜, 빨리, 빨리 건드려! 어 재민이가 니아다 이때야! 안 죽이고, 안 죽이고, 안 죽이고. 성급함이네? <웃음> 아, 아, <나왔거든요>. 아, 아. <웃음> 다르, 다르, 다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뭐야? 가지. 오. 이게 맞았어. <웃음> 어 뭐야? 야 가자. 뭐야? 아, 나가라. <웃음> 정말 이 가슴이 옹졸해지는 싸움은 누가 이길 것인지. <웃음> 아왜안 죽어? 아왜안 죽어? 아 어디 어디? 아너왜 뭐야? <웃음> 왜 이렇게 빨라요, 이분은? 이게, 이게 능력이지. 뭔데? 뭔 능력이 모르겠어. 아 능력이야, 이게. 음. <웃음> 아하! 여기서 제가 이어놓은 길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재민이 대 하피디. 아, 어 온다. <웃음> 어 어. 왜 그렇게 오세요? 아왜 <웃음> <웃음> 그렇게 오세요? 허공답보. <웃음> 허공답보. <허공다포. 웃음> <허공다포. 웃음> <웃음> 어 어. 어리둥절 어리둥절. 빨리 할수 있는 거. 어, 이제 곧 태어나. 이제 곧 태어나. 이제 곧 태어나. 오천면 태어나. 어? 어 어. 어. 어 가자 침대야 가자 침대야. <웃음> 호궁 다포 호궁 다포 포공다포 포공다 남다 하늘을 난다 하늘을 난다 어? 하늘을 어디 난다. 있을까 어? 어디에 있을까 침대가 말이지 <웃음> 진짜 근데 중도 안 보이나 중도 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오오오오와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침대가 몇 개야 여기 <웃음> <웃음> 가짜 침대 가짜 침대 작업해놨고 아 여기 있는데요 아 여기 있는데요 아, 여기에 있는데요. <웃음> 아 여기 있는데요 안녕히 <웃음> 계세요 아, 아, <웃음> 어 그렇지 잘한다. 아. 오, 오, 오, 오. 아유 왜 이렇게 빨. <웃음> 침대만 세개거임 하지만 그게아 공단포가 있다. 와, 야 이거 드래곤이. 어? 드래곤이. <웃음> 뭐, 뭐, 드래곤이. <웃음> 아, <그걸> 드래곤이. <웃음> 아. 야 이거 근데 엔더드래곤 레볼루션 하트 접대 논란이거 아 그러니까 <웃음> 아, 다... 아. 단원인데 어. 단원 의심해 봐야 되는데 근데 아하, 내가 나... 봤을 때그거 이제, 이제 팬들이 보낸거야 그냥 여기에 서있다가 그냥 개이득 봤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나 뭐했지? 야 그냥 엔더드래곤이 그냥 웡엉 해갖고 여기 다 파먹고 그냥 지나갔어 갑자기 그러네 하겠어요. 어, <웃음> <그러네. 웃음> 어, 류님이네 류님이야 <웃음> <웃음> 어, 고맙다. <우리 웃음> <회포 같다. 웃음> 갑자기 류님 들어왔어. 어, 아, 류님 들어왔어 갑자기. 어, 야, 이런 게임입니다. 에, 예, 이런 게임. 네, 그럼 내가 네, 공 게임 다시 하시죠. 예? <웃음> 공 게임 하시. 지금 아, <웃음> 빗소리 이미 지쳐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웃음> 빗 소리 못 느. 녹화분도 <우와>. 지웠어요 방금. <웃음> <웃음> 나리나. 그리고 아, 재민이 아, 지금 좋아. 제주도라고. 재재 <웃음> 재민이 재민이 <웃음> 지금 제주도에서 친구들이랑 <웃음> 놀고 있다고.